우와 진짜 맛있게생겼다 지금. 핑카님 시선 고장되셨죠? 아, 진짜. 뜨겁지? 엄청 뜨겁지? 시켜 음 이거는 네 물. 이거는 내 물. <웃음> 이거 시켜 먹어야지 이거 는 이거 이거 는이물 이거 국 이거 이거 맛이지음이있다 먹어볼게. 짬겨요. 짬겨요. 짬다요 짬겨요. 짬겨요. 짬겨요. 짬겨다 거품만 먹었어. 나의 사랑, 페퍼로니. 페퍼로니에다가 얘를 좀 m m 먹어야 맛있죠. 음, 음, 음. m 맛있 m Mmm. Mmm. Mmm. Mmm. Mmm. Mmm. Mmm. m 한 m Mmm. Mmm. Mmm. 왜 이렇게 잘 먹이는 아이를 제가 먹어주냐 일단 뭐 정확도가 낮기도 하지만 플러스로 밥에 흥미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좀 지나면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덜 먹고 딱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량을 섭취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조금 조금 이렇게 헬프헬프 헬프 하고 있습니다 헬프헬프 산주 헬프. 산구, 산구. <웃음> 음, 오빠. 여기 스푼에 오빠가 있어 <웃음> 오빠 오빠 오빠 응. 오빠 응. 안녕 아이고 이뻐라 사랑해. 응. 음. 음. 맥주는 온도다. 특히 에일. 응. 그거는 안 돼. 엄마 물이야. 엄마 거. 응. 엄마 거. 엄마 거. 음, 이거 매워. 엄청 매워. 이게 더 매워질 예정이야. 엄청 매워! 그래도 채집을 해요. 엄마 거라는 느낌에 엄마라는 신경을있었어요 오늘 먹는 우리물은 제가 저를 위한 이 칭찬! 칭찬도 아니야. 칭찬도 필요 없어. 그냥 괜찮아. 아주 훌륭해. 이런 느낌의 만찬이에요. 국물 마셔봐. 어우 잘했다. 나뚜도 여기있다, 나뚜. 나뚜. 나뚜를 가면 나뚜 않는 나뚜 걸. 그치지 얼굴 잘했다. 그치? 밥, 밥, 다음 이거 하나는 뭐냐면 와 나초 이거는 라임을 뿌려서 먹으래요. 제거는 뿌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의리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크런치까지 뿌려서 이렇게 먹는 거래요. 슝! 이렇게 생긴 거를 입에 소중하게 넣겠습니다. 음~~ 아! 아킬레스 너무 미쳤어 진짜 맛있다 이거 아이디 진짜 좋다 사장님 돈 버셔야겠다 아이디 너무 좋다 짜투, 나트 다 먹었어? 여기도 라또를 좋아하고 저는 삿도로 맥주를 은근 좀 좋아해요 클라우드도 되게 좋아해요 파란 색깔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국물이 제가 어제 열정국밥 시켜먹은 남은 국물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까 그러니까 100%를 물을 더 넣어가지고 간을 진짜 섬세하게 해가지고 어 아, 닦아 닦아 어이구 잘 닦네 어이구 잘 닦네 어이거 뭐야 니가 흘렸지 뭐무긴 뭐야 이 킹카에게도 유채씨 단반을 좀 시켜야 돼요. 모든 거를 다 놀이로 또 음. 생각하실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으면 뭔가 재밌는 놀인가? 싶다고 해서 가 관심을 갖거든요. 제맵찔이지만 햄브런치노. 이거 끓여먹는 거를 못 참아요. 음! 아, 얼음 하나 줄게. 이거 만져봐. 얼음 어때? 같이 아, 하고. 아주 아차고 아, 또, 또, 또, 또. 또, 뚝여기 뚝뚝 뚝뚝 뚝다 뚝뚝 이랑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 맛있다 딸인 맛있다 고기? 뭐야? 어디? 왜? 아아 고기. 아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수박, 네모, 네모, 수박이 네모야. 응. 네모, 네모. 와 어떻게 네모를 연상해? 대박이다. 음, 음, 음. 불지음, 음, 잘한다. 네두? 포도? 포도 아니야. 네두. 라또도 아니고 수박이야.